무시하고 서비스 와이드 카드하고 인더스트리 와이드 카드 그래요 와이너리 먼저 지읍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겠죠 좋아요 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생산량을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량 올리고 프린팅 프레스 잠깐만요 이거 중요하죠? 이 아이가 왜 중요하냐?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서부터 지어야겠네요 프린팅 프레스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이너리 나왔네. 구매해야겠죠? 자여기다 하나 짓고 페이퍼메이커 이제 필요 없고 뱅크위에 팝시다 뱅크는 많이 지을수록 좋아요 자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좋네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자 와인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쪽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효율성을 올릴게요. 그러면 어,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인더스트리 와일드 카드 이런 거비중요하니까 계속 찾아보고 프린 프레스 떴죠? 이거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또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또 나왔네. 하나 더 지치고. 얘는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 물품이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아, 잠깐만. 이거 돌돌로 나왔구나. 돌이 들어가지 그래 멋져섭 없지 돌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두고 자 로직픽도 구입하고 한 바퀴 더 돌리고 와일드카드 구입하고 한 바퀴 더 돌리고 구입할 거 없죠 그래요 이정도면 된것 같고 잠깐만 내가 이 주변에다가 분명히 사냥꾼의 오두막을 만들었을 텐데 얘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야 이거? 자 포이즌 에로우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집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좋네요. 그니까 러 지금 먹고 있잖아.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여전히 와인이 이렇게 생산 속도가 느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잠깐만, 지금 메디슨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죠. 하아.. 생산 속도를 올려주는 거긴 한데, 그쵸? 어떻게 할까? 그냥 메디슨 메이커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냥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빵 생산 속도 더 올릴게요. 됐어요. 죽도 업그레이드 됐니? 여기는 다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남은 거는 이쪽밖에 없다. 자 효율성을 열심히 올립시다. 음, 얼마 안 남았어요. 끝냅시다 자, 연구트리가 다 끝났죠? 이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트레이딩 피, 거래 수수료를 줄일게요. 이제 앞으로 좀 돈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 쌓이고 있죠? 아, 이러면 된것 같아요. 3레벨 책만 나오면 돼요, 그치? 지금 광석이 없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여기서 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옷? 음. 옷이 맞는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 주력이 있어야지만 얘들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쓸게요. 아니야! 팔아버려요 그냥.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 생각돼. 그리고 이쪽에다가 로직틱스를 하나 지어놓을게요. 운반속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여기 마켓 이 있어? 이 마켓을 이쪽에다가 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다 줘야겠다. 자, 사치품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좀만 힘냅시다. 자, 그럴 동안 지금 먹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 자, 어깨드 시켜주고. 여기도 어깨드 시켜주고. 아, 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맥주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좀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고민입니다. 미리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냥 진흙에 투자를 할까요, 진흙? 진흙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내내 인원 체크를 좀 할게요. 자 가용 인력 몇명좀 많죠? 먹을 건 어때? 간당간당하죠. 이러면 좀 먹을 거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와일드 카드, 뱅크 한 바퀴 더 돌리고 농업, 와일드 카드, 베이커리. 자 이쪽에다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부족하죠. 그럼 이쪽에다가 지을까? 음 고민이네요. 그렇죠? 어디다 지을까? 이쪽에는 더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짓겠습니다자 이쪽에다 지을게요. 한바더 돌리고 자 포도가 얼마나 인지 확인해 볼게요 포도 많죠? 와이너리 더 늘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그쵸? 오이그 이쪽에 길을 연결하면 끝이 난다 됐네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뱅크 있죠 여유가 있을 때좀더 지어줄게요. 이쪽 라인에다가. 한 바퀴 더 돌리고 괜찮은 게 있나요? 자, 프린팅 프레스. 하나 만들어줬네요. 일단 제가 세개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더 건설합시다.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이쪽에 로직틱스를 하나 지을게요. 보이나? 일단 틀이 다 비운 다음에. 자, 로딕틱스를 여기다 줘야겠냐요 그쵸? 어? 뭐야? 또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야 되네.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 버그는 빨리 좀 개선이 되기를. 아이고.. 이거 어깨도 안 시켰네.. 조심해야 돼요.. 이런거.. 자먹는 것도 더 신경 씁시다 우리.. 사람들 더.. 유인을 해야돼요.. 이거 더 할까? 아니요, 하지 맙시다. 여어스는 구입하고, 막기 더 돌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인더스트리 와일드 카드하고 트레이딩 컴패니 이거 중요하죠? 야, 이런 건 구입합시다. 뱅크가 안 나오네. 유감이네. 서비스 와일드 카드 구입하고 여기에 트레이딩 컴패니가 있으니까 이거 구입해야겠죠. 자 와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옷도 많아지고 있어 이러면 애들이 다시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아두 타입의 레벨 1티어 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신경 써야겠죠. 포털이 도자기 신경 쓸게요. 자한 바퀴 더 돌리고 인더스트리 선택하고 도자기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자동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돌돌리고 돌리고. 베이커리 중요하죠. 베이커리는 계속 구입을 할게요.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 이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있으니까 이 뒤에다 지을게요. 또 베이커리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올리고 한바퀴 더 돌리고 업고 인더스트리 있죠 구매 더 돌리고 원하는 거없고 뱅크 아 이런 건 괜찮죠 자 포트 같은 경우는 방어율을 올려주는 건데, 저희 이미 적대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게요. 자, 이쪽에다 하나 더 지읍시다. 완벽하죠? 돈을 좀더 봅시다. 아, 와이너리는 이제 됐고, 와일드카드하고 서비스, 와일드카드. 다 챙기고 인더스트리에서 클레이필 있죠. 이거 좀더 신경 써야 돼요. 이제 벽돌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만 좀 신경을 씁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돌다 캤으니까 이제 없앨게요. 두 개는 없애주고 됐어요. 인더스트리 또 구입하고 이두개 구입하고 좋아요 로직틱 구입하고 자 아마 지금 종이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게몇개더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 효율을 올립시다. 완벽하네요, 그쵸? 음, 좋아. 자, 콜로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구입을 할게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와이너리하고 이쪽에 관련된 생산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잠깐 스쿨라 오피스가 뭐였지? 일단 이거 대기할게요. 자 와인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피쉬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하면 되겠죠? 여기다 보관을 시킬게요. 그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클레이피스를 하나 더 지읍시다. 자 이제 구입하고 아 그래! 이 녀석 정말 중요한 녀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이 녀석을 어디다 지을까? 고민이긴 한데 중요한 아입니다.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어차피 여기 지금 놀고 있는 자리니까 이쪽에다 지으면 될것 같아요. 로니 구입하고 인더스트리 구입하고 베이커리 구입.. 아.. 인더스트리만 구입합고다 여기서 다시 이녀석 이름이 뭐였지? 아 이거 인더스트리 쪽이 아니었구나 아.. 학자의 사무실 이녀석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니? 그러면 여기도 없죠. 그러니까 일반 화이트 카드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한 3개 정도 지울게요.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 놓을게요. 호텔 좀더 지읍시다. 플레피 좀만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1티어짜리 사치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좀 많이 부족해서 얘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트레이딩 컴퍼니 구입하고 한 바퀴 더 돌리고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 한번더 지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쵸? 됐어요. 일단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어느새 7레벨까지 도달을 했죠. 7레벨에 도달하려면 일단 레벨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관제 시설인데 어 물을 끌어다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토양 그 비옥도를 올려준 건물이에요. 자, 어찌 됐건 이런 거 한번 보고 여기 보시면 이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못 참지. 이거 좀만 더 지읍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 꿀. 술 만드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버릴게요. 그, 도자기로 다 대체를 할 거예요. 이거 없애고, 그냥 도자기로 대체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도. 뭐? 이러면 도자기만 열심히 만들거고 옷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잘 버티긴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쪽에서 페이퍼하고 책하고 무기죠? 그리고 더 챙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음. 없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또 웨어스 지정할게요 이렇게. 오이, 안 되겠죠? 아 집이 없다고 난리인데 먹을 것도 신경 써야 되죠 이. 뭐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자, 나 갑자기 이런 거. 됐어요. 깔끔하죠. 나 아, 배고플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신경 쓸게요. 뱅크다! 드디어 뱅크가 나왔어요. 이 아이를 이 사이다가 이쁘게 찍겠습니다. 한 바퀴 더 돌리고 인더스트리 중요하죠? 포털을 더 생산해도 되나? 아 소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도자기가 그쵸? 이거 좀만 더 지을게요. 이건 이렇게 지어도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얘 만들고 있지? 잘 만들어야 된다. 아무래도 이쪽에 노직틱을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증발했죠?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 자리가 좀 아깝긴 한데 그쵸? 여기다 시켰습니다. 자 우선순위 올리고 길을 연결할게요. 또 먹을게 부족해지는데 어디보자 콜론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와일드 카드 구입, 구매하고 자리가 없네요. 머리가 아프죠? 음... 철이 부족하죠? 슬프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다가 트레이딩 컴퍼니를 만들게요 자리가 없네 그냥 어디가 좋을까? 여기 다줘야겠네요 이쪽도 자리 안되니? 음, 여긴 되니? 여기다 줍시다 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7레벨을 가는 길이 너무 빡센거 같죠? 정말 힘내봅시다. 저 도자기 생산량.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면? 를한만더찌을게요 여기서 생산 빡세게 해야 되는데. 설마 지금 일꾼이 부족한 건 아니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부족하네. 자, 집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일단 이쪽에다가 좀더 지어 볼게요. 일단 여기다 지어봅시다 별로 안 이쁘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뱅크를 찾읍시다. 뱅크. 뱅크. 뱅크 어디갔니? 있죠? 와일드카드다. 여기서 뱅크를 고를게요.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예, 이거 집우선순위 이거 좀 빨리 해주면 안될까? 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기다릴게요. 다들 재료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네요. 그쵸? 기다릴게요.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요 지금 석탄이 남아도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떼가지고 건설 인부로 돌린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지켜볼게요 완성되기를 기다려 볼게요 자 이거 다 뺍시다 그 인부들 곧 지정이 될 거예요 늘어났죠? 기다리면 돼요 에헤이 좀만 힘내렴 자, 빌더가 많으니까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좀만 힘냅시다. 그리고 트레딩 이 컴페니가 하나 더 필요해요, 저희. 지금 돌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여기다 하나 더짓게요 음, 더 이상 구매할 게 없죠? 없어요. 대기합니다. 일단, 7레벨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 헉! 야, 이거 업그레이드 아직도 안 했니? 자, 이런 애들이 석탄 많이 먹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죠. 됐어요. 차근차근 건설하기. 자 돈은 너무 잘 모이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쵸 아 빨리 집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어 이거 저 우선순위 좀 바꿀게요 다른데 작업한 데 있니? 그래 이거는 하고 아니야 이거할 필요 없어 기다려 다른데는 여기 만들면 될것 같고 이제 최대 집을 만들어줄 때가 됐는데 이 아이도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자, 관제 시설. 이 아이도 좋긴 한데 지금 구,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비두고 다른 거 연구합시다. 이런 거 있죠? 카드 공짜를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할게요.